이유은 러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비 섬을 탈출하는 그런 정보를 준비해왔는데요. 자, 그러면 좀비 섬으로 출발하기 전에 옆에 여기. 무섭게 생겼어? 가슴 털이 있는데. 어, 어, 저거 약간 감염된 것 같은데. 지저분한걸 어쨌든. 어. 어 뭐야? 머리 돌아가. 오. 네. 소름 도았어 여기 약간 공항인 것 같다. 공항. 친구가 있어 드디어 도착했어 아직도 비행기 티켓을 잊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 에? 말이지? 내가 비행기 티켓을 잃어먹었나? 다른 입구를 찾아야 해요 아 내가 비행기 표를 잃어먹었나봐 그래서 다른 입구를 찾으라는데? 그니까 러 비행기 몰래 타라는 거아니야 이거? 그치?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은데? 표를 다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몰래 가가지고 어... 화물칸에서 내가 얻어 타는 거 같은데? <웃음> 어! 몰래 들어가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슬쩍? 슬금슬금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 티켓은 어디 있죠? 그건 없이는 날수 없어요! 에이! 아! 나 들켰어! 어디로 가야되거? 여기다! 직원이... 아! 이렇게? 몰래? 살금살금 살금살금 어. 살금. 어! 여기 화물칸인것 같죠? 경비원이 문 앞에 있어요! 어디... 아! 위로가자! 잘 만들었다! 어. 저 램프 위로 점프해서 저쪽으로 가보죠. 경비원 몰래 비행기를 타야 그, 타야겠어, 애들아. 절대 걸려선안 돼. 왜냐하면은 난 친구랑 오늘 여행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표를 잃어먹기 때문이지. 프라이 해냈어요. 이게 여기! 프라이. 여기는 화물칸인가봐. 가방이 엄청 많아. 경비원이 오. 더 있다는데. 조금 뭐. 조금 뭐야? 야, 왜 뭐야? 왜 이래? 경비원이 약간 화가 난. 나... 어 경비원이 우리 쫓아와요. 지금 도망가야 들아 어 우리 들켰어. 우리... 우리 표가 없다는 걸 들켰다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경비원이 어, 그 지금 경비원이 잔뜩 화가 났는데. 자, 쭉쪽으로 내려가서 어 경비원이 아래도 또 있어. 조심해야 해. 합자 조심해야 돼. 경비원이 잡히면은 우리 여행 못 가는 거야. 오늘 우리 하와이 가기로 했잖아. 하와이. 아! 나 잡혔어. 잡히면 어떡해? 리아야 잠깐만 이쪽으로. <목소리> 오! 구독. 내가 어어 어, 됐다 이쪽으로 가서 이쪽 거기 레일을 올라타 계속 보아얘들아 가방 조심해 무릎 조심해. 으아. 조심해 조심해. 아 정강이 맞았어. <목소리> 무릎은 다치면 돌아오지 않아. <목소리> 거의 다 왔어요. 자환기기를 통과해 봅시다. 살금살금 환기구는 살금살금 오. 해냈어요 뒤편 출입구를 통과해 비행기에 올라서요 야 비행기 여기야. 비행기 몰래, 타, 몰래 타죠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아 거기 얘들아 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알았어 우리는 비행기에 몰래 타는 걸 성공했다 꼼짜 비행기 아 드디어 우리가 오오 어? 어? 하와이에 도착한 줄 알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아?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안돼안돼 안 돼. 어떡해 우리 아, 잠깐만. 이제 잠깐만 이 섬에 이상한 게 있어 머리가 아파요 난 어디 어디? 친구는 어디에 있죠? 이 섬을 탐험해야겠군 아마 그가 거기 있을 거야 친구를 찾아야 될것같다는 어? 어? 위에 좀비가 추벌지고 어? 있습니다 아래도 있어 어디 어디 아래도? 근데, 어.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 좀 이상해 상태가 말이야 가까이 가볼까? 저기요? 어? 아! 우와! <웃음> 야 죽으면 좀비 된다 어 진짜? 어 감염돼 얘들아 빨리 도망가자. 에이! 이 섬은 아무래도 좀비가 좀비만 있는 그런 좀비 섬인 것 같은데. 얘들아 조심해 이렇게 위험하게 여행을 해야 될까? 여행을 한게 아니라 우리는 푸류된 거야 퓨르. 그치. 여기서 그래서 오. 친구가 지금 없어졌다니까 친구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오! 아니. 에? 아이에 찔렸는데 좀비가 됐는데?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이 스파이크들은 독처럼 보여요.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다 오면 좀비가 되나 봐. 좀비 이빨인가봐 야, 어 뭐야! 어, 잠깐. 어 얘들아 조심해 여기 좀비 개미가 있어 뭐? 어 진짜 좀비 개미가 있는데? 좀비 개미인 가야 이게? 나 이거 뭐난 보이지도 않았어 개미라서 어! 어. 개미가 물었어 나 좀비가 아 <웃음> 아니, 아니 개미한테 물렸다고 좀비가 돼? 도대체 무슨 개미인 거야? 좀비 개미! 헐... 뭐야 이거는 다리다. 앞에는 되게 막좀 무섭다. 앞에 좀. 오이 뭔가 게임 찍힌 이 줄. 야 이건 아무래도 좀비 식물인 거 같아. 식물 뿌리. 좀비 식물 뿌리. 이건 어떻게 점프하는 거지? 이 줄을 밟는 거다 그런 말이구만. <웃음> 아! 좀비 용암이야. 좀비가. <웃음> <웃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진짜 좀비가 된 거야? 오케이. Okay. 어, 여... 여맨나 여기 화살표가 있어 어? 그러네? 뭐야 여기 어? 일로 오는 게 맞나봐 어? <웃음> 어? 좀비 용암한테 당했다! 어이. 좀비 용암이야 아 이쪽으로 가서 이쪽 점프 야 이거 완전 섬의 그 정상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좋고 여기가 또 어디냐? 여기 뭐야 이거 좀비 집 라인이야! 집 라인? 집 라인을 타보자 재밌어 보이는군! 야! 내 친구가 저 동굴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친구야 나 구하러 왔어 따헐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섬에 동굴에 들어왔더니 어 뭐야 이거 뭐야 나 화면이 이상해 어! 미안해 너도 왔구나 이 앞에 있는 벽돌을 조심해 뭐야 어, 좀비 내려감이야 네, 네. 좀비 올라옴이야. 이게 뭐야? 이거 좁, 좁, 좁, 오케이 좁, 좁, 좁. 이 정도는 쉽지. 오케이 어디야?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밖에 나왔더니 뭐야? 어? 좀비 섬에 큰 사악 좀비가 먹고 싶은 인간이 또 있나요? 하면서 내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친구? 아, 도와줘 친구야 얘들아! 저 친구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 저거 레버 보이지? 저 세계레버를 내린 다음에 친구를 구하는 거같아 음. 빨리 세계레버를.. 어 얘들아 조심해 좀비 너비야 헐나좀 이따 갈래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기다릴게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빨리 됐다 내려야 돼 레버를 좀비가 좀 괴로워하는걸? 반대편.. 음, 아세 괴로워하는 군데 들러서이 전선을 가동시켜야 돼 여기다 오 가시들이 엄청 올라오는구만 아, 아 좀비가시야 헉! 오오오날뻔자 뭐라이 좀비야 좀비, 전봇대 두개 가동시켰고요 자 마지막 거는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 장애물들을 피해서 이 점프맵을 여기로 가면 되네 <웃음> 전봇대 세개를 가동시켰다! 좀비가 엄청 괴로워하는데? 왜냐면 전기 지짐을 당하고 있거든 친구를 구했어! 친구야 빨리 도망가 이 좀비는 지금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고 친구랑 빨리 도망가자 친구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기 보트가 보이지? 저걸 타고 섬을 탈출하자 이 섬은 미쳤다니까 얘들아 빨리 가자 저 보트를 좋아. 타고 빨리 도망치는 거야 보트를 타고 떠나볼까요? 보트를 타고 어딘가 왔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이 재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게임을 지원해주세요 게임이 곧 추가됩니다 이 좀비가 감옥에 갇혀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웃음> 뭔데 이렇 신났어 허허 난 가졌지 어어어 어. 감옥 간에 어 어떻게 가졌게 오우 어. 자, 자 이렇게 좀비 섬을 탈출하는 좀비 아일랜드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어. 자 그럼 재밌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